이건 얼마 씩이요 예, 삼... 아, 너무...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대게나 킹크랩, 랍스터를 좀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노량진 수산새벽 경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새벽시장이 저렴하기는 한데 단점이 있죠 잠을 많이 못 자서 피곤하다는 라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피곤하지만 또 저렴하게 수산물을 살수 있다는 라큰 장점들이 있어요 요새 뭐 고속버스 택배나 일반 택배들도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에서도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들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온라인에서 어, 구매를 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롱락 카페를 좀 봤어요 여기에 보면 대게라고 검색해서 판매 가격들을 조금 보게 되면 조금 이제 유명한 음, 그런 곳인데 여기는 키로에 4만원 이렇게 판매를 하네요 네, 이거는 조금 가격이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더 저렴한 걸 찾아서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러시아 대게로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저렴해 보이는 걸 이제 클릭을 해 봤어요 근데 항상 옵션 체크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가격은 33,900원 이렇게 키로당 판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게 되니까 이제 800g에 33,900원 키로당하면 42,000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이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낮은 가격으로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저렴해 보이는 거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건 25,0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 가격이 너무나 괜찮죠 그래서 이것도 옵션을 눌러봤더니 네, 살아있는 활대게의기존 키로 5만원 <웃음> 이렇게 네,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나와서 다른 데를 좀 봤는데 여기 28,000원짜리가 하나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마가단 동사할린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는 이제 러시아 조업하는 그 지역을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대게 조업을 하는데 각 지역마다 품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서사할린인데 장도 좋고 어 수율도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가단인데 이것도 크기도 괜찮고 또 수율도 괜찮은 그런 대게입니다. 그리고 삼위 사위가 좀 비슷비슷해요. 프리모리 연해주 동사할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르디 대게 같은 경우는 수율은 좋은데 좀 장이 좀 텁텁하다, 뭐 쓰다 이런 말들이 있는 대게입니다. 그래 다시 쇼핑몰로 와서 800g 짜리 한 마리가 이제 28,000원 뭐 kg당 한 35,000원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세마리 하니까 84,000원 가격이 나오고요또 네, 다른 제품을 좀 보게 되면 선어 자숙대게가 있습니다 요거는 3kg 단위하고 5kg 단위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3kg에 77,000원 계산해 보면은 kg당 한 25,600원 어, 이렇게 좀 가격이 어, 나쁘지 않죠 괜찮죠 요정도면 음, 그래서 이것도한데 저는 이제 활 대게를 골랐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활 킹크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2kg 3kg 1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눌러보니까 요거는 2kg 짜리가 15만원 그러니까 키로당 75,000원 아, 요정도 시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니까 중량별로 좀 다양하게 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5kg 짜리 이렇게 눌러보면 이제 187,5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택배로 이제 물건을 받았고요. 이제 먼저 이거 대게, 3마리가 들어있는 박스예요. 여기는 찜 옵션은 따로 이제 없더라고요. 후에 생길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찜 없이 생물로 오고요. 저는 생물로 받는 걸좀더 선호해요. 집에서 바로 쪄서 먹을 수 있게. 보통 택배 받으면 중량 감소가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2.5kg짜리 킹크랩 앱이에요. 자, 이거 킹크랩 만질 때는 항상 장갑이 필수예요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장갑을 끼고 갖고 왔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꼬물꼬물 움직이죠 자 일단 꺼내서 요거는 다 세척을 해야지 그래요 먼저 피를 뺄건데 뭐 피빼는 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도말씀 많이 드렸죠 찌르고 나면 90도로 나를 돌려준다 네, 이렇게 해서 피를 충분하게 다 빼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저분한 것들은 솔로 잘 닦아 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세척을 끝냈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엎어진 상태로 한두 시간 정도 놔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몸속에 있던 피나 이런 것들이 다 흘러나오거든요. 이만큼 나왔어요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물같이 생긴 게 아니고 피예요. 약간 좀 젤리같이 되어 있어요. 자, 킹크랩은 35분쯤, 10분쯤 들여서 쪘고요. 요거는 뜨거우니까 살짝 식혔다가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게는 25분쯤, 10분쯤 이렇게 들였어요. 자, 요거 이제 대게찔동안 예, 킹크랩을 손질을 어, 하면 되는데 요거 한 마리 제가 다 손질하는데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 한번 수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수율 괜찮죠? 이 정도면 저거 하나 입에 다 가득 넣으면 입이 완전히 가득 찹니다 전체적으로 수율이 괜찮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물건이 너무 안 좋아요 수율이 안 좋을 경우는 보통 당일에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고객센터나 이제 그 연락을 하셔가지고 클레임을 거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그 조처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뭐 제가 받은 거는 수율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킹크랩은 몸통과 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명 이제 배꼽살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식감도 좋고 참 맛있는 부위예요 겉에 껍질을 까면은 저 살이 식감이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안에 장이 들어있어서 고소한 맛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통을 뜯어내면 양쪽에 이제 아가미가 있어요 아가미는 못 먹으니까 요거는 다 제거해냅니다 그리고 빨간 살도 저는 먹어요 맛있어요 네 장이 완전 좋죠 황장이에요 이장 색깔은 먹이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요 이 부분 살도 정말 맛있죠 그리고 저는 몸통살 정말 좋아요 자, 손질을 이렇게 해서 이제 끝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게가 다 됐어요 대게는 바로 식탁에서 이제 손질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킹크랩 2.5kg, 대게 2.4kg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6인분으로 준비를 했는데 여기 사실은 1,000개 4마리 칠리크랩이 더 들어가기는 했어요 오 어제 올리신 거야 그 황장 장난 아던데요 네네 아, 꽉 찼네 꽉 찼네. 네술 괜찮죠? 우와. 거의 뭐 대박이야. 거의 이 정도 거의 구십 아니에요? 이거는 그치 구십 프로죠. 왜와 이거 대박. 와 미쳤어. 이거 써 너무 크고 이거 이거. 어. 아 <웃음> 이거 뭐야 너무. 이게 아니다. 이게 지난번 거보다 훨씬 더 고소하다. 미쳤다리 미쳤다. 미쳤다.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와. 빨리, 빨리 먹어 봐. 이거 꽉 찼어. 꽉찼서 이거 꽉 넣어 보세요. 빨리. 어, 려 어. 언니 내. 같이, 언니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아 <웃음> <정말> 좋다. <웃음> 온라인으로 구매한 킹크랩과 대게는 크레포차 협찬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협찬 영상이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배송비 페이백 이벤트 아닌간그 영상 설명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